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00구독자 기념으로 피보나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앞서서 어, 피보나치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피보나치 옵션이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트레이딩뷰에서 이제 좌측에 좌측 탭을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어, 좌측에 이제 어, 피보나치가 바로 나와있든지 아니면은 바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어, 화살표처 생긴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피어 f a v 리트레이 e retracement 라고 해가지고 피부나치어 이제가 피보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그냥 대충 한번 그리시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무지개 색깔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하시던지 아니면은 우클릭해서 세팅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 색깔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깔끔하게 올 검정색으로 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0, 3 어, 8이 38.2%에요. 38 즉, 0.618, 61.8%죠. 그리고 1, 0.886, 88.6%죠. 그리고 마이너스 0.618, 0.5, 0.786, 1.618, 0.27, 그리고 1.27 있습니다 어..이거를 뭐 순서대로 넣거나 뭐 그런건 상관 어, 상관 없고요 원하시는 칸에다가 쓰셔도 어,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식으로 설정만 해주시면은 어, 피부나치 편하게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트렌드라인 색깔 이거 점점점점 보이시죠? 이 색깔이라든지 어, 원하시는대로 설정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코오리트하시면은 아, 이거는 이제 사이즈. 예를 들어서 예. 네. 가로 가로 세로 사이즈 이런 거고요. 뭐 별로 건들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로 건드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첫 번째 거 스타일 누르시고 오시면은 여기에 백그라운드 있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에 네. 보이시죠?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지워서 네. 백그라운드 없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이거 체크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 해제하면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체크를 하면은 백그라운드가 생기고요. 그렇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 백그라운드 체크해놓고 0으로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레벨 같은 경우는 퍼센트냐, 밸류냐. 저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나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1.8 색깔 좀 바꿔드릴게요. 61.8 그리고 78.6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61.8 그리고 78.6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만 이 61.8 그리고 78.6 두개 색깔만 바꿔주셔도 편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부나치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피부나치 피부나치 같은 경우에는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그려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이제 어, 시간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생기는 방향대로 이렇게 그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나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왼쪽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그리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시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피부나치를 그리실 때, <웃음> 이, 윅에서 윅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보시면은 이 불캔들, 불리시 캔들의 윅, 위에서 위까지. 위에서 위의 끝자락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 캔들 클로즈, 아니면 혹은 이제 캔들 오픈이나 오픈이나 클로즈 이런 곳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잘못 잡으시는 거고요. 항상 위에서 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위그로 피부나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 저희가 이제 어, 이 캔들의 움직임을, 마켓의 움직임을 보면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화살표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아,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마켓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피부나치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런식으로 위에서위으로 그리고 하나의 파동 하나의 파동만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한번 움직이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나의 파동을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파동을 이런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격이 저, 바, 가격의 방향이 전환되는 어, 이 지점 이 위에서 보시면은 또 가격이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가격이 도는 곳.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았고요. 가격이 도는 방향에서 피부나치를 잡아라. 위그로 이런 식으로 피부나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은 가격이 여기가 고점이었구요 여기가 저점이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가 위에서 또 밑으로 한번 쫙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나치를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피부나치를 잡을때는 항상 하나의 움직임을 쫓아가라 하나의 파동을 잡으시면 돼요 네, 하나의 파동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팁입니다 네번째 팁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나치를 그릴때 지금 61.8과 78.6을 저희가 다른 색깔로 하이,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그쵸? 그렇죠? 움직임이 한번 이렇게 있었어요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피부나치를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죠 가격이 도는 방향 가격이 도는 곳에서,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부나치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61.8 혹은 78.6이 오는 위치에서 거래를 잡으면 은 아주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들어갔다. 피부나치 78.6에서. 그러면 스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88.6 위에. 그리고 타겟은 이제 밑에 보이시면은, 아, 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27% 혹은 그두 번째 타겟으로 61.8. 자, 그래서 거래를 할때 만약에 78.6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61.8에서 61.8에 들어가면 은 78.6 위에 이런 식으로 스타무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래를 했을 때, 어, 내 스타무스는 저렇게 잡고, 타겟 같은 경우는 0%가 첫 번째 타겟. 타겟 프로핏 레벨 t 1. 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이 타겟 프로핏 레벨 t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1.8이 타겟 포핏 레벨 3, 그래서 타겟 포핏 레벨 2, 타겟 로핏 레벨 3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1.8 혹은 78.6에서 가격이 돌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61.8까지 가격이, 돌기 시, 어, 가격이 어, 도착하기 시작하면 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ABCD 패턴이 됩니다 네 A, B C, D, A, B, C, D 패턴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실제 차트에서 61.8 그리고 78.6에서 거리를 가져왔을 때, 마이너스 27% 61.8이 얼마나 이제, 어, 좋은 타깃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릴 때 하나의 움직임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지금같은 경우는 이제 61.8에 도착을 안했죠? 그러니까 스킵, 우리가 거래를 가져가, 가져가지 져가 않았을 거예요 지극히 61.8 혹은 78.6이 도착을 했을 때 거래를 가져간다는 어, 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그맣지만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가져갔을 때 61.8에서 정확히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7에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은 아주 근접하게 온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A, B, C, D 패턴으로 아주 좋은 거래가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거 두 번째, 밑에서 위로, 그렇죠? 위계에서 위그로 그렸을 때 61.8이 좋은 서포트 레벨을 만들어주면서 X, 아이고, A, B, C포인트가 61.8이 되겠죠? 그리고 0%가 우리의 첫번째 타겟, 첫번째 타겟 맞았죠? 그 다음에 두번째 타겟인 마이너스 27%까지 아주 좋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다시 한번 이제 어, 업트렌드 추세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거래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피부나치 A, B 그렇죠? 하나의 움직임을 따라서 보시면 또다시 또 한번 마이너스 61.8에서 거부반응 그리고 첫번째 타깃인 0% 타깃맞았고요그 다음 타깃인 27%, 마이너스 27% 타깃맞았고요그 다음에 세번째 타깃인 마이너스 61.8까지 정확하게 맞은, 맞은 모습 그래서 이런식으로 추세를 따라가가지고 피부나치 또한 이용을 했을 때 두가지가 겹치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겹쳤을 때 거래를 가져가면 은 아주 좋은 거래를 할수 있죠. 보시면은, 리스크 1, 리워드 3.2. 1대3 비율의 거래를 안전하게 아주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를 따라서 피부나치를 이용했을 때, 마이너스 61.8, 어, 아니, 61.8 어, 거부반응. 그래서 1대3 비율로 마이너스 61.8이 타깃으로 설정이 된후 거래를 가져갔을 때 아주 좋은 거래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다운 트렌드 추세일 때피보나치 한번 그려볼게요 자포인트 잡고요 두번째 포인트 잡고 늘려주시면은 61.8%를 정확하게 터치를 한 후에 우리의 첫번째 타겟인 0% 맞았고요 두번째 타겟인 27% 맞은거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인 61.8%까지 정확하게 자 이렇게 도착을 하 했을 때 가격이 보통 마이너스 61.8에 도착을 하면은 위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등을 보입니다 자 이랬을 때 또다시 한번 거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추세를 따라서 피부나치를 다시 한번 이런식으로 A, B 이렇게 그려주, 어, 그려줬을 때 61.8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정확하게 터치는 않았지만은 이 레벨 61.8 바로 앞에서 거부반응이 이제 보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한번 할수 있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표현을 시켜볼게요. A, B, 포인트 잡고, 눌렸을 때, 61.8, 아쉽게, 거부반응, 역시 나오고, 정확하게 0% 타겟 히그 다음에, 마이너스 27까지 정확하게 간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피부나치 그렸었죠. A, B 그렸을 때, 마이너스 61.8까지 움직임이 끝나니까, 하나의, 이제 파동, 하나의 큰 움직임이 끝나니까, 두 번째 피부나치로 우리가 B포인트를 여기로 잡고요. 그 다음에 A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 늘려보니까, 61.8에서 거부반응 나오고, 타겟은 첫 번째 타겟 0% 맞았고요. 두 번째 타겟인 27.8은 정확하게 터치를 한후쫙 빠진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두 가지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었죠 피부나치 그려, 그려가지고 61.8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지션으로 두 번째 피부나치에서 61.8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요 보시면 다 리스크 비율이 1대 여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1대 거의 뭐 4.5. 이 같은 경우는 1대 3 정도. 그렇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또 추세를 따라서, 추세를 따라서 피보나치를 이용을 했을 때 61.8 혹은 78.6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어, 하시면은 아주 좋은 거래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피부나치만 사용을 조금 하실 수만 있어도 어, 거래 성공률을 아주 어, 많이 높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간단한 피부나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주 디테일한 피부나치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웹사이트 강의실에서 유료 강의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